안녕하세요. 여기는 테이크오버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뮤직비디오를 또와라스데디오로 오래 팀만에 찍어서 재밌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무서운 머리들 위에 있거든요. 한번 보, 보여주실래요? 제가 대장 머리에요 <웃음> 가사에 이들 머리 위아 be t h 그런 가사에서 착안하신 것 같은데. 제가 대장머리 있는 거예요 하수들이에요 네, 이번에 머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혼자 하는 거니까 좀 혼자 할수 있을 때 해볼 수 있는 걸 해보자 해가지고 이만큼 긴 머리를 그룹 활동에 하면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도전해봤고요 어! 머리! 어! 어! 머리! 떨어졌어! <웃음> 제가 대장머리. 안는거녕요 <목소리> 긴장했어. 손연기 긴장했어. 손연기. 네. <웃음> 머리를 원래 헤어피스를 하려다가 좀 자연스럽게 해보자. 그래서 뮤비를 위해서 머리를 부한번 붙여봤습니다. 덥네요. 이게 진짜 긴 머리가. 더운데 의상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웃음> 여기 회사 지원 누나들이 제 머리를 더 좋아해요. 깨르륵깨르륵 <웃음> 깨르륵 <웃음> 승신 형이 왔어요. 박차 먹으러. 머리가 신기하다야. 마음에 들어? 형이 좋아할 줄 알았어. <웃음> 어? 형이 좋아할 줄 알았어. <웃음> <웃음> 너 마음에 들냐고 <웃음> 마음에 들어 이런 거 아니야? <웃음> 어나 공연 있어. 몇 시? 승신 형 공연이래요. 네, 네, 7시 5명이에요. 7시 5연이에요짬 내서 저를 봐주러 왔네요. 감동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도한새 뮤비 촬영장에 응원하러 온 승식입니다. 네, 머리가 되게 길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역시 저런 것도 한세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페이크오버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어떤 뮤비가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슬랙 <웃음> 멋있어요 래퍼 한샌의 래퍼 즐거워 보입니다 귀여워요 귀여워요 공연에 있는데도 짬 내서 파주까지 멀리 와줬어요 피곤할 줄 알고 별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깊은 감동을 주고 가네요 역시 리더로서 인정하겠습니다 <웃음> 고맙고 오늘 공연 잘했으면 좋겠고 저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테니까 승희 형도 화이팅 최고야 응. 랩 보면 다 눈알이 있어요 눈알 동동이 있는데 제 가사 중에 I got that third eye 뭐 제3의 눈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 남들이 볼수 없는 것도 볼줄 안다 그런 의미인데 제 허영심 자만 그런 걸 표현한 의의양양한 그런 신이 되지 않을까 완전 실제로 먹진 않을 거예요 이게 근데 마시, 맛있을까요? 색깔이 다른데 이거는 <놀람> 미끄러워 어, 굳이 어, 휘, 휘, 휘, 잡지 않을게 아, 저는 금속 액세서리 금속 포인트들 베레모이도 있고, 여기 벨트도 있고, 반지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골드가 포인트지 않을까 빈티지한.. 저 <웃음> 빈티지한.. <웃음> 아이템. 아이템들이 포인트지 않을까 싶네요 하나, 둘, 셋 자동차 던지는 씨는요 저를 아기 고양이 취급하는 분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전 이제 이런 장난감을 갖고 놀지 않는다 이런 장난감은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빈이한테 물려주겠다 에잇 하고 던지는 이제 수빈이기 때문에 저는 호랑이에 가깝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네 준비되시면 들어간다면래서 준비되셨으니까 갈게요 이다 봐요 이성 놓칠 수 없었어 알 okay, okay.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인 와 진짜 예뻐! 거울도 달려있어! 와 이거 정수빈이다! 와 멤버들 고마워요! 아, 살짝 맺혔다! 아까! 또 언제 이런 거 준비했대? 아 진짜 잘 마실게! 테이크아웃! 테이크오버! 와승시형좀 친해! <웃음> 이벤트 승시형이 형의 때였네! 잘 먹을게! 집에 가서 와! 보세요잘 먹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웃음> 야, 자, 백신 접종용 여기야 여기야. <웃음> 헌주는 이시국 패션이라고요. 백신 이제 뭐 방역복 같기도 하고 근데 백신을 맞을 수 있게 예, 뚫려 있어. 장시간 뮤비 촬영 경험 보유하고 있지만 그걸 이제 혼자서 진행하는 건 처음이라서 좀 오랜만에 또 게다가 찍어서 좀 벅찬데 군무 신이 없어도 그래도 좀 할만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이게 육체적으로 좀 힘드네요 졸림이 황당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뮤비가 멋있게 나와야죠 일단 같이 찍을 때는 자기 파트마다 쉬는 시간이 구별돼있고 이러니까 쉴 시간이 많고 대신 늦게 끝나는 단, 단점이 있고 혼자 하면은 쉴 시간이 없지만 빨리 끝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친해져야 된대요 그래서 가까이서 본 것도 처음이에요 얘 지금 기분이 좋아야 될텐데 <웃음> 아 무서워요 안녕 왼발을 거시고요, 왼발을 네. 그래, 거시고요. 오른발을 네한 다음에 아, 사뿐이 그렇죠. 네. 오우 오, 네. 장난치는 아. 당나시지 마. <웃음> 지금 어떠세요? 네? 지금 괜찮나요? 개가 탄 말이 얘보다. 오, 얘 뭐? 얘 움직여. 얘움여아 무서워요. 제가 일반말보다 좀 엄청 큰 편이래요 유럽말이라서 처음부터 엄청 큰 말을 타고 와, 벤자민의 성깔만 <웃음> 제가 안 건드리면 좋겠네요 네, 네 완전 와. 태어나서 제가 말 타본 것도 처음이고 그 조련사님께서 여태까지 가르친 연예인 중에서 제일 빨리 적응했대 이렇게 적응 빨리 적응한 사람 처음 봤어 잠이 도뭐 되게 편안해한 편이래요. 레스말 아 타본 안 짠. 계속 머리색 클릭. 꼬리 팔랑거리는 거 귀엽지 않아? 퓽퓽. <웃음> 말이 체질? <웃음> 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젤리 닦고 잠이 닦기 너무 멋있어요 멋있고 저는 빨리 그냥 뒤에서 그냥 박수나 치고 싶은데요? 어떡하지? 못할 아. 것 같다 못하겠어 전 호랑이에 가깝지 않나 생각하고요 드디어 제첫 솔로 앨범, 블레이드의 타이틀곡, 테이크오브의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고생해준 스태프분들 그리고 저희 회사 식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시간 기다려준 앨리스들 드디어 보여드릴 생각에 너무 설레는데 진짜 열심히 촬영을 임하였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시청 포인트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의 파격적인 변신 그리고 데뷔일에 제가 이번 의상 중에서 제일 멋있고 튀는 옷들을 입었었는데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고 말도 타보고 여러분. 정말 어떻게 나올지 저도 결과물이 궁금한데 막바지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 만날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5일날 발매되는 블레이즈 만원 관심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같이 많이 즐겨주세요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한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yeah.